오랜만입니다. 그리고 미안합니다. 꾸준히 노력해서 다이어트 성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요요가 50번 넘게 반복되니 더 이상의 의지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. 비난을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. 인생 최저 몸무게 65kg 찍을 때까지 우리 보지 맙시다. 우리 애를 썼나 싶기도 하다 좀 누워버리니 편하네 다시 시작할 힘이 생기면 돌아올게요 그리고 그 올때 메로나라고 댓글을쓴두 친구는 거주지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상해를 가오고 싶네요